네, 많이 요 3년 만에 뜨겁게 만나는 제주 도민과 제일 제주인의 새 인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 제일 제주인들의 건강을 위하여. 위하여. 도민 여러분, 새봄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제주인이라는 이름으로 특별했던 제일제주인 신년하리에회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신년하리에회는 도쿄와 오사카 두 곳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요. 코로나 동안 못 만난 탓에 더욱 그립고 반가운 자리죠.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셨네요. 새해 인사 자리라 한복도 곱게 차려 입으셨네요. 한쪽에선 사진전도 열렸는데요. 지난 한해 크고 작은 발자취를 담았습니다. 2 0 2 3년 올해는, 토끼 시입니다 토끼 도年입니다で데이で때 코로나로 직영 되지 못했지んですけど 토끼처럼 비약을 요하는 1년이 되기 바랍니다. 3년 만에 왔더면 마음이 두근두기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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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에서도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서 여러 기관 단체장 등 수십 명이 함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고한과 그런 노력을 우리 세가 잊지 않고 제주와 여러분 함께 발전나로 시대를 만들어 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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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배. 건배. 오랜만에 만나니 그간의 안부며 못다한 이야기를 풀어내느라 다들 분주한 모습입니다. 제일제주인 1, 2세에서 이제는 3, 4, 5세대로 가고 있는 제주인 사회. 제주인의 정체성만은 잊지 않으려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데요. 신년 하례회가 바로 그런 현장이기도 하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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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령탑은 아픈 역사와 그 희생자들을 잊지 않기 위해 지난 2018년 4.3사건 70주년을 맞아 세워졌는데요. 그때 제주 마을 곳곳에서 모아온 돌을 가지고 이렇게 탑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공역. 4.3 당시 난리를 피해 수많은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왔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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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제주인들에게도 4.3은 여전히 깊은 상처입니다. 마을리에서 불타고 아버지는 밭에서 일을 하는데 나오라고 해가지고 창으로 쏴 보니까 배에서 벌거지가 일어나고 때리고 해도 죽지를 못하는 우리 시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가 10년 이상을 그걸로 일도 못하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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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차원에서 오사카에 살고 계시는 또 다른 지역에 살고 계시는 유족분들이나 제주도민들이 그동안 제주도에 공헌한 발을 잘 기억하면서 어떻게 더 도움을 드릴까 라는 측면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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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はようおはようおはようおはようあのまあ三年ぶりの新年会の開催ということで非常にこの小ひをもえな懐かしい行きたいという思いの中でまあこのこの中でなかなか会えなかったとまあそれがやっと三年越しでありますけどこうやってお会いさせていただいてまたあの喜びもひとしおでございますまたあの今後我々授業としてもこの1 0月丹南村でにおいて 多数の人数でチェド方面訪問をし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ので、またその時再会できることを楽しみにしたいと思いますのでどうぞ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音楽> 제주의 이름으로 하나가 됐던 신년 할애회. 감사와 정을 나누며 끈끈한 연대를 확인하고 미래의 희망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2023년 개묘년 새해에도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